근데 지금 여기 시간만 보면 돼 시간이면 응. 1초니까 여기다가 2를 그러니까 2초를 5에다가 2초를더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원이야 응. 지원. 지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지 지원까지 가 자극 지점에서 어 그렇지 그렇게 구해야 돼 자극을 주고 경과할 시간이 6니까 이동을 한다 했어요 6cm씩 어? 그러면 은 3초를 더간 거겠죠? 그렇지 3초 같지? 응. 여기까지 전달하는데 3초 갔어 너무 잘하고 있어 3초야 근데 지금 7 원하는 거잖아 응, 네 막전이가 얼마 차이? 4차이 어 4차이지 응네 응, <웃음> 해봐 과차이라는 네. 것은? G1, G1. 그러면, 음, 여기서. 그러면, 여기서요. 네. G1을 구하라 했잖아요. 과차일이에요. 그러면, 요렇게 가주면 되는 거 아닌가? 어, 그래서 결론이 뭐야? 마이너스 80. 잘했어. 진짜 음, 잘했어. 네. 진짜 잘써